자, 오늘의 저녁은 삼겹살 너+ 너+ 너+ 너+ 너+ 너+ 소고기 비프구이, 너+ 너+ 짜자자자자 너+ 너+ 너+ 너+ 너+ 너+ 너+ 한 소고기가 들어왔습니다. 너+ 너+ 너+ 너+ 너+ 너+ 너+ 너+ 너+ 살살살살 살. 너+ 너+ 너+ 짜자잔~~ 소기이래쭉쭉쭉아 향이 그냥 겁나 주네 겁나 주네 향이 야~~ 이거 삼겹살이 뒤로 밀리고 일단 소고기가 먼저 올라갑니다 옆에는 당연히 아~~ 빠질 수 없는 술 한잔 짝 구워지고 짝 자자자자 들어간다 들어간다. 자 분위기는 이렇고 짠. 왔다. Here is a 고창 세부. 바바바바바바바. 해가 니엿니엿 지는 시간에. 짠. 어, 요갔다. 아, 오늘은 삼겹살. 노노노노노 노. 삐프. 삐프 소고기야. 음. 어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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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쌍따봉 오케이. Okay. <웃음>